갈래? 난 어디든 좋아, 좋아, 좋아 언제든 좋아, 좋아, 좋아, 좋아 new day 아, 먹방, 방티어 Whatever you a 지금 주인 없는 집에 왔는데요 <목소리> 집이 너무 깨끗한데? 오미쳤장 집주인이 지금 일을 하러 가셨어요 저는 얌전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또 내일 스케줄이 있어 가지고 쉬어야 돼요 촬영 리허설 왔어요 오늘 리허설 하고 내일 라이브 하는데 힘드네요 한시간 조금 넘게 라이브 한것 같아요 약간 홈쇼핑 같은 느낌을 제가 처음 해보는데 아 오늘 뭔가 제가 텐션이 떨어진 기분? 여기 매니저분들이랑 작가님들이 더 괜찮다고 해주셔가지고 저는 그냥 마음에 안 드네요 일단 저희는 내일 만나요 안녕 제가 원래 여러분 SK 분사도 갔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샵토 갔었어야 되거든요. 일정 때문에 본가를 내려가게 돼가지고 행사도 못 가고 머리도 못 자르고 서울에 다시 이사를 봐야 되나? 50분 딱 돼서 오늘은 지각 안 했어요. 첫 촬영이라 떨리네요. 다시 하고 있어요. 다음에 그냥 생얼로 올려고요. 안 돼. 편지처님 편집해주세요. <웃음> 싫어요. 지금 새벽 3시가 넘어갔어요. 근데 들어가서 또 바로 촬영하는 게 아니에요. 남주, 여주 분한 씨는 못 찍고 그냥 가셨어요. 비 와가지고. 그래도 찍고 가는 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니지, 다행이지. 그래. 진짜 물린 거 같은데? 부었어. 부었어. 피곤하면 눈이 붓거든요. 큰일 났다. 파이팅 해봅시다 끝까지. 액션! 고습니다 배터리가 없어가지고요. 배터리 있을 때까지 찍을 거야. <웃음> 메이크업을 이제 확인을 했거든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너무 세요. 이게 찍고 들어가겠습니다. 분 저는 내일 촬영이 있어요 샐러드를 먹을 겁니다 왜 이게 뭐야 나 진짜 이거 먹고 싶었던 족발이었거든 내가 저번에 말했잖아 시키려다가 못 시켜 진짜. 다른 곱이냐? 고기 돌비만한 쳐다보네 족발 하나 올리고 사채 올리고 짜증나 <웃음> <따중나. 웃음> <웃음> 너 음. 얼굴 찍고 싶어. <웃음> 음. <웃음> 냄새만 맡아보자. 이게 약간 매운맛이 들어와 있어. 그래서. 먹어도 요 먹어도 라고요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맛있게 먹는다. 역시 먹방 드디되 이게. 어? 맛있게 먹는데? 먹고 싶진 않다. 무슨 맛이야? 그 약간 찜닭 같은 맛이야? 아 차원이 다러지 약간 진짜 나쁜 맛이야. 약간 항상 이런 느낌이 더 많이 나는데 간장이나 약간 맛을 좀 찌러들고 그리고 족발의 이제 기름기와 이제 음. <웃음> <웃음> 야안 먹어봤는데 이렇게 냄새는 막 대단하지 않니? 딱 이게 좋아하는 맛이야. 이거는 <웃음> 기름밥. 와, 약간 오양장육 같은 느낌이네. 와, 와 너무 맛있어. 음, 너무 맛있어. 나 아보카도 추가했잖아. 에이, 에이, <웃음> <너> 너무 건강해. <웃음> 나 알프스 산맥이야, 거기는. 사실 나 낮에 양갈비 먹. <웃음> <웃음> 양심의 가책을 덜라고 이걸 먹는 거구나. 어? <웃음> 양갈비 먹고 물만두 먹고 냉면 먹고 고기가 좀 부족해서 양꼬치 아니 10개 추가했다. 아, 어쩐지 네가 그거도 안 먹는 거야. 네가 그런 놈이 아니거든. 아, 네가 샌드위치 하나 시켜달랬잖아. 응. 근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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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틀 전이잖아 아, 이틀 전이야? 어. 근데 우리 그모든적 먹고 술 먹고 누웠나응또 어. 먹었어? <웃음> 와... 못 들었지 아니 난 처음에 네가 토하는 줄 알았어 응 <웃음> 아, 얘가 후아 나토잘안 할텐데 이정도 먹었는데 왜투가지직 그러고 그게 체했나 그랬어 아 그냥 모른척 해줘야겠다 창피하겠다 이러고 그냥 잤어 나는 잤어 <웃음> 뭐 부스러워서 소리 들리러 아 얘가 속이 많이 안 좋은가 보다 그랬거든 너뭐 <웃음> 처먹는 <그리고> 소리였구나 <웃음> 와. 나오고 있는게 아니고 들어가고 있던거였네 <웃음> <웃음> 네 대리님 아 땡겨져 있어요? 아 일곱시야 이혁이요? 알겠습니다 <웃음> 어... 여러분 원래 내일 콜 시간이 8시 반이었거든요 30분이 당겨졌대요 <웃음> 나 눈물 날라 <웃음> 여기에서 7시 반에 이제 출발하는 걸로 했거든요 근데 7시에 출발을 해야 된대요 나 내일 깨워줄래? 내가? 나 내일 출근인데? 내가 널깨워고 다시 자라고? 충기도 없네. 아니, 미리 준비하는 거지 아침 아이씨. 아침형 인간. 말 받는 소리야. 숙소 자야지 이제. <웃음> 갑자기 먹다가 <응>. 갑자기 뭐? <웃음> 갑자기 이렇게 종료라고? <웃음>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내 <웃음> 네, 촬영에서 봐요. 안녕.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어제 말한 대로 일곱 시. 일곱 시입니다. 눈 충만. 신곡입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쿠팡 먹방 그리고 뷰티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는 이제 촬영 끝나고 또 내일 화보 촬영 이 있어서 그거 준비하러 또 가요. 그러면 또 내일 봐요 여러분. <웃음>